<목소리> 어, 안녕하세요. 이쁜 세상, 히쁜 타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돼지띠 5월 운세를 한번 리딩을 해볼 거예요. 음, 5월 달에 금전 사업, 애정 건강 원에서 보겠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 뭐다 맞겠습니까? 어, 제가 다 맞으면 여기 안 있죠. <웃음> 어디있나요 라고 한다면 커다란 빌딩위에서 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어, 저기 황금병풍 뒤에다 탁 치고 그냥 방고 깨나 끼는 사람들 앞날을 봐주고 앉아 있었겠지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어,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 레벨 아니다 어, 100% 믿기에는 어, 실력이 미천하다 라는 거예요 어? 어. 그리고 이게 또 제네랄이잖아 아니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라는 거지요 어디 봅시다 자 일단 금전원 부터 볼게요 어, 금전원은 뭐, 그닥 나쁘지도 않고, 그닥 좋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에, 저기, 뭐, 다만, 과소비는 조심해야겠다. 어, 먹고 마시는데, 과소비를 하게 되면, 음, 그것 때문에, 아이고, 어, 술 깨고 나면, 내가 미쳤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뭐 그런 거 같아 어, 술자리에서 어 들어오는 말들은 믿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아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약간 허위 사실이 있겠다. 뭐 어, 내가 상대방을 갖다가 꼬시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꼬시기 위해서 허위 수퍼를 어, 어 허위 저걸 갖다 유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다라는 거지. 왜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성한테 잘 보이려면 약간 내숭도 까야 되고 근데 내숭도 정도껏 까야 되는. 너무 같다라는 거야. 알고 보니, 이거 뭐야? 어, 또라이였다라는 거고, 음. 내가 만약에 너무 그러고 내잘 보이기 위해서 나 아닌 나를 갖다가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 골치 아프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골치 아프냐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따져너왜 그렇다면서 아니래? 너너그랬때에너그때에아 그땐 그렇고 아 그땐 그렇고 여러분이 변명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음, 제가 아닌데요? 그러면 상대방이겠지. 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음. 자 금전은 어디 봅시다. 금전은는요. 음. 그냥 평탄해. 별로 그렇게 크게 적은 없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웃음> 싸울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 빌려준, 뭐, 돈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싸울 수는 있지. 어, 왜냐면 사회충이잖아. 어, 사회충인데, 어, 결국은 여러분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사회충은요. 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어. 왜요? 라고 한다면, 어, 뭐 진짜 초등적으로 말한 불하고 물이 싸우면은 물이 어 불을 끄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 뱀은요. 불은 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은 아니에요. 하늘에 떠 있는 불 아니면은 그뭐 연기, 뭐 연기, 그뭐뭐 뭐지? 온나 따뜻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훈훈함, 이런 건데, 이게 저기 뭐야? 물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충이 되겠어요? 오히려 물을 따뜻하게 해주지? 오히려 돼지 띠에는요. 사이충이 된게더 좋을 수 있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러한 충으로 인해서 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야. 음. 단은 왜 단은 아니냐? 근데 만약에 돼지띠인데, 어, 돼지띠인데 내가 어, 양력으로 이 월달에 떠나서 인사 형이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사해궁에서 어, 사회궁에서 저기 뭐야 그 불을 끌어다가 자기가 갖다 쓰니까 나는 어떻게 돼? 나도 거기다 갖다 돈을 갖다 부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임목은요. 임목은 어, 그냥 내가 확실치 않는. 확실치 않는 미래에다가 뭔가를 갖다 쏟아다 붓는 거라는 라 거지. 어.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인복이라고 다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사주의 격에 따라서 다 다른데 데, 어, 이게 충에 될 때는요. 그 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충으로 인해서 발복이 되는지 아니면 충으로 인해서 손실이 있는지는요. 그 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금전운을볼 때는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저같이 어 변방에 이름 없는 어 타로카드 마스터한테 보지 마시고 진짜 좋은 데 가서 보셔라라는 거야. 좋은 데를 갖다 한 군데 가지 말고 두세 군데 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갑니까? 음. 그러니까 그 치맛바람 날리는 사람들 보면은요.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진짜 어 좋은 데 가서 보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허명이 아니다 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요 음. 그래서 여기는요 조금 그 만약에 받을 돈이 있다면 은 격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음 여러분들이 난리를 치니까 <웃음> 난리를 치니까, 뭐, 내가 이래서 이랬고, 내가 저래서 저랬고, 미안해, 내가 뭐, 이게 되면은 주겠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서요, 어 조금씩 조금씩 받아내요. 어 조금씩 조금씩. 진짜 없으면 못 주겠지. 진짜 없으면 못 주겠지만, 어. 있다면, 줄 거예요. 어, 그치만, 될수 있으면, 안 꺼주는 게 좋아요. 왜안 꺼주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은요, 돼지띠는요, 꺼주면은요, 못 받을 공산이 더 높은 돈이에요. 어, 돼지띠들, 돈잘못 받아내잖아. 어, 그럼 누가 잘 받아내는데요? 라고, 뭐는, 그돈다받아면 재고기인 정도는 있어야지. 어, 재고기인도 있어야 되고, 어, 개강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돈잘 받아내지. 아, 어, 걔네들 거, 걔네들 거, 진짜, 떼먹으려면, 떼먹으려면 난 도망가야 돼. <웃음>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어, 진짜, 그, 아기를 가지고 안 주는 거는 진짜 받아내기 힘들어. 여러분 알잖아. 어, 쉬운 일 아니야. 꽂을 때는 쉽게 꽂아도요, 받을 때는 그거 진짜 돈 받는 것도 못질어야 된다. 어, 내, 내 인성도 망가져요, 그거 받으려다가. 음.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를 들 예를 들어서 왜 돈을 갖다 빌려주지 말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옛날에는요. 금융권 같은 게 없었어. 어, 금융권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돈을 갖다 융통해서 서로 빌려주고 이래서 이렇게 하고 뭐 개하고 막 이래 이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은행이 금융권이 있잖아요. 카드도 있고. 아니 그런 거다 있는데 왜 돈을 갖다가 나한테 빌려? 그게 다그 길이 막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그게 다 막혔는데 돈을 받을 수 있겠 냐라는 거야. 어. 그렇다고 뭐 담보 잡어? 뭐 담보 잡어? 담보 잡은 봤지. 근데 그 담보도 다 만약에 링이 걸려 있으면,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요. 꽂을 때는 못 받을 거라는 것같다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꽂아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는 열받잖아요. 지금 돼지띠들이 승질이 또 있거든. 열받는다라는 거야. 사회충이 되니까 어 내가 어? 이 말이야 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좋은 의도로 해줬는데 내 돈을 떼먹어. 막 이런 거지. 갚는다 갚는다. 뭐 했는데 언제 줄 건데. 네가 갚는다라고 한게 언젠데. 그런 거지. 여기는 갚는다 갚는다해놓고서요 저기 막 소식이 별로 없어. 음. 근데 받기는 받을 거예요. 음. 뭐다 받는다라고 보기는 글쎄 장담하기는 조금 힘들고 음, 조금 힘들고 조금씩. 조금씩 사람 피말리면서, 어, 좀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지, 이제 다시는 내가, 어, 돈을 빌려주나 봐라. 뭐, 이렇게 돼갖고서, 이게 하나의 또 좋은 경험이 될수 있지. 다는 못 받아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받으면 45%. 음. 그, 뭐지, 저기, 막, 관제 같, 관제, 혹시 관제 걸린 사람 있어요? 어, 관제도 걸릴 수도 있겠다. 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소고발 한다든지 만약에 여러분이 안 주는 거라면 여러분이 진짜 그렇잖아 이게 꼭 내가 상대방한테 어, 꽂졌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내가 꽂을 수도 있잖아 어, 아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면은, 막 소문 내고 다니지. 그래도 나는 믿었는데, 소문 내고 다니니까, 어 완전히 실망스러운 거다라는 거야. 입장이 바뀔, 카드는 항상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음, 그렇게 여의치는 않아. 어, 여의치는 않, 여의치는 않고 좀 조심해야 돼요 어, 왜 그러냐면요 은 뭐, 비즈니스는 사회충이 되는게 좋은건 아니에요 음, 저기 뭐문 닫는 분들도 많지 않아? 어, 그렇다라고 봐문 음, 닫는 분도 많고 왜냐면 안되거든 아무리 하려 그래도 안되고 그런데 만약에 저는요 문, 닫,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딜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음, 마지막, 왜냐면, 내가 이거 나가면 막막해요. 라고 해가고 그 마지막 길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구사 일생으로 딜이 성립이 돼가지고, 음, 그, 저기, 막 비즈니스를 갖다가 어느 정도 연장을 해줄 수 있다. 연장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만약에 계약을 하실 분도 있으면은, 연장은 가능하겠다. 그런데 이제, 참, 쉽게는 되지 않아. 어, 그래서, 비즈니스를 갔다가 계속 그 자리에서 할수 있을 것 같아.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부, 그,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불리한 조건에 하겠죠? 어, 불리한 조건에 하고, 불리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왜 이렇게 했냐 따질 수가 없어. 어, 결론적으로 내가 안, 안 적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 뭐, 선생님, 올해 돼지띠 좋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어, 나쁘지는 않아. 근데 그 나쁘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지. 어, 나쁘지 않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비즈니스가 지금 때가 아니잖아. 어, 사회충이고. 그,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그 가게 재계약 되신 분, 재계약 될수 있어요. 재계약한다라고 한다면은. 음. 그렇지만 조건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렌티비 내렸다가, 뭐, 올려달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장사는 안 되잖아. 장사는 여전히 안 되는데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이 뭐, 뭐, 저기, 뭐, 융자금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일해줄 수는 없다 해서 뭐 갑자기 렌트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수는 생길 수 있지 음, 그런 수는 생길 수 있겠다 뭐 어쩌겠는가 갑작스럽게 일이 그렇게 돼요 사회충이 되면서 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회사 다니신 분들은요 갑자기 정리해고 당하는 운이에요 그렇지만 또 희한하게 또 금방 또 새로운 어, 직장이 또 생겨 어, 지금 생기는데 어쩌나 생기는데 어떠나요?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은 부서를 딴 데로 옮기다던가. 근데 내 손에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초장에는 힘들 수 있어요. 초장에는 힘들고, 그러고, 이게 부서나 아니면 직장이 바뀌면은 서먹서먹 하잖아. 어, 서먹서먹 하니까, 희한하게 나는 좀 잘해보려고 어떻게 어떻게 좀 부침성 있게 잘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안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왜냐면 내가 아쉬울 게 없으니까 네가 맞춰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주 격에 따라서 달라. 어, 사주 격에서 다르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지. 아 어. 뭐 이것 좀 하고 있으면은 어 이것도 해야지 그러면 네 하고 와서 또 하고 저것도 해야지 만네뭘 하나 알 갖다 제대로 못 끝내 그래가지고 이거 왜안 끝내서 그러면 아어 저기 뭐 박과장님이 이거 하라고 시켰지 시켜서요 그러면은 네가 박과장 사람이야 내 사람이지 이렇게 되면 어 죄송합니다 자생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끝내놓고 가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어 속도 상하고 힘들, 힘들 운이에요 어 돼지띠가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그 그러냐라고 하냐면요돼지는 대지띠는요. 사생지예요. 사 사생지라는 건 뭐냐면은 일에 시작하는 거라는 말이야. 나는 일의 시작이고 그니까 상대방이 뭐야? 갑을 잡는다라는 거지. 나는 항상 거기에 맞춰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남편의 그 요구 상황에 맞춰져야 되고 시댁의 요구 상황에 다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물론 이게 저기만 이게 연만 놓고 봐서는 잘 몰라, 어, 잘 몰라. 밑에가 내가 뭐가 가진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가빈을 깔고 있으면 그쪽에서 날 맞춰주겠지, 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맞춰주거나 아니면 상대가 맞추거나 이게 둘중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뭘 깔고 앉냐에 아있 따라서 달라. 어. 그렇지만 이게 연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일이 이제 손이 바빠지겠다. 어. 그런데 나쁘냐라고 본다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이로 인해서 또한또한발 자 내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럼 가정운은요? 가정운은 가정우는 보면은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는 어떠한 의리나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즐거움은 별로 없지 않겠나 싶어. 음. 그럼 만약에 기혼자 하신 분들은요. 음? 내 여자 두고서 음, 내 남자 내 여자 두고서 한눈팔지 말아라. 왜 그러냐 라면또 다른 인연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인연이 들어오는데 음그 사람이 과연 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가정 갖고 있잖아 상대방도 가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구설 망실에 올라간다. 이 망신살 뻗치는 일이거든. 어. 해묘미에, 사라. 해묘미에, 사, 망신이잖아. 망신살 뻗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뭘 내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손해는 누가 본다? 어, 여러분들이 본다. 생질를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 응. 근데 다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주의 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내가 몇번 말했어요. 그래도 사주의 격이 좋으면은 망신살 뻗친 것도 다 피해가. 응.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요. 까딱하다 가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뭐가 생기는데요? 헤어질 수 있어 내년에. 음, 내년에 이혼수 내년에 이혼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년에 이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 만약에 음, 그 저기 막 뭐, 만약에 그 뭐지 그 기, 기, 미혼 어 미혼이나 돌싱 분들 음 그냥 아직까지는 때는 덜 됐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과연 나하고 진지한 관계로 갈수 있는 사람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거야. 음뭐 이쁘고 뭐하고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한테 아 이실직고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라 자기를 갖다가 과대가 아, 과대포장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과대포장한 뭐예요 그거 믿고 흙도 두들, 들었다가 결국은 어, 내가 쓰라린 이별을 맞을 수도 있다 다는 아니에요 응.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온 인연들 인연들을 갖다가 잘 보아라 몇 명이 오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5월달에 한 두세 명 정도는 그래도 눈에 드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음잘 골라야 된다 어느 게 옥이고 어, 옥석을 가려라 어느 게 옥이고 어느 게 돌인지 잘 모르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사회충이 되면니까 한번 이게 소리 났죠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지 어, 충 해야 되는 거야.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 그러면은 내가 이 소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세기로 부딪혀야 된다는 걸 갖다가 터득을 하잖아요. 바로 충이란 그런 거예요. 충이 나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세기를 해야지 듣기 좋다라는 걸 갖다 깨닫는 식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충이 됨으로써, 아,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음, 까딱 하다가는, 진짜, 머슴, 머슴? 아니면 여자는 신녀? 어. 무술이? 어, 무술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아, 이게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동상 이몽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갖다 가볍게 그냥 놀이 정도로만 봤는데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어, 어그 사람의 매력에 매료돼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충은요 매료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충이라는 거는요 서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그 머리를 땅 때리고 심장이 딱 때리고 심장에 탁 그냥 어 미친듯 뛰는 걸 말하는 거거든 어 한번 그 고요한 내 가슴에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라는 거지 음그렇더라 하더라도 다가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잘 봐라 어잘 봐서 옥석을 가려라 옥이 있나요라고 하면 있을걸? 음, 왜냐면, 개묘니까 옥이 있지. 음. 실질적으로요, 돼지띠들이 오늘, 올해 만나는 이성들은요, 그래도 경제력이 좀 좋아요. 어, 그리고 몸매도 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겠다, 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개면은요, 야들야들, 야들야들한 수양, 저기, 막 봄, 음, 봄비란 말이야. 그리고, 을, 저기, 막 뭐, 사주 격에 따라서 좀 다르다, 다르겠지만, 을목, 그, 저기, 을목, 게, 그, 그 묘라는 것에그 지장간에는요 간목과 을목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힘을 더 많이에 따라서 골격이 튼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날씬하고 여리여리할 수도 있고 초,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달초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여리여리하고 달말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기골이 어, 장대할 개면대도 불구하고 조금 골격이 좋을 수도 있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자, 그, 돼지띠들은 어떠냐. 전반적인 거는요, 그냥, 어, 화가 나더라도 좀 참아라. 갑작스럽게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직할 운도 있고, 어, 그러나 일자리는 취직은 바로바로 바로 돼요. 음, 왜냐면은, 올해가 개면이기 때문에, 뭐, 부서를 옮기든 뭐 취직이 되든 취직은 다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조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있겠다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에서 주변에 사람은 없다 라고 보이진 않아요 주변에 사람은 있기는 있는데 조심해서 보아라 어, 왜 그러냐 라면 여러분을 갖다가 속이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네 돼지찌 여러분 올 5월의 운세 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달 이맘때쯤에 어, 띠별 운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